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에 가시면 여러분 어떤 것을 볼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시면 많은 물건들을 보실 거고 또 돈이 오고 가고 물론 지금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일단 제 화가 오고 가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켓 유형은 어, 이러한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마켓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마켓 유형은 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요. 재성에서 재자는 재물재자를 의미합니다. 어, 이 재물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마켓 유형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마켓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현재 그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진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마켓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알고 또 이러한 것으로 결과를 낼수 있는 그것의 어, 마켓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돈을 우리는 마켓이라고 하지만 어, 그더 넓은 의미로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마켓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켓 유형은 훨씬 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물질 세상을 많이 알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며 유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재미있어하고 이것은 공부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절로 알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 자녀들 키우실 때 보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자동차의 이름도 잘 알고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을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마켓을 잘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마켓 유형은 결과가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돈이 되느냐 예, 돈이 되느냐, 돈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좀 비견한 예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강사 활동을 하는데 강사들 분 중에서도 마켓 유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강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강사료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근데 뭐다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켓을 쓰지 않는 그런 유형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인풋 유형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죠. 그기에 예, 대한 파장을 많이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럼 나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어,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결과물에 가치를 두면서 음, 목표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인품유형이 자기가 이제 지적인 욕구를 가진다면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유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나와 이렇게 유형이 다르다면 그것을 좀 존중되어 져야 한다는 부분 어이 시대는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켓 유형이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음 것을 마켓의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어, 시간 공간에 놓여 있는 것들을 빨리,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빨리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 능력으로 볼수 있겠죠. 예, 그런 게 바로 마켓의 어떤 심리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결과가 나오냐. 마켓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나 어떤 모임이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음, 남들보다 다른 유형보다 훨씬 빨리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도록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켓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켓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 마켓은 보여지는 결과에 대한 그게 중요도가 높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 내가 손해보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코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득을 봐야지 이런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에서 그 분위기를 나는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나는 적절히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맞춰서 이탈되지 않고 거기에 음, 내가 손해 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켓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 내가 특별히 여기서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을 여기 이제 무리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과 다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되게 유연하게 보이고 소프트하게 보이죠. 그냥 그 분위기에 잘 맞춰주고 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바로 마켓 유형입니다. 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켓 유형한테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는 아닙니다. 오행 구조도를 볼때 이게 재성 재성이 마켓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재물 재자를 쓰죠. 이 재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일간이 기준오행이 재성을 극하는 관계에서 재성에, 재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극하는 그런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극한다는 의미는 바로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대상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마켓이란 내가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 세상을 내가 취하겠다. 내가 이걸 다 알아서 마음대로 취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켓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섬세하고 이런 부드러운 이런 모습도 있지만 뭔가 내가 취할 때 어떤 이해관계에서 물질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에너지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또 이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인간의 어떤 공격성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 아주 복잡한 사회 구조죠. 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물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을 설명하려면 이 마켓을 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좀딱 축소시켜서 어,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면 이 마켓에 해당되는 대상이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시시대는 에 바로 왜 사냥감을 마켓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을 하러 가는 그 사냥감을 대상으로 해서 사냥을 하러 가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마켓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음, 사냥하러 가는 것 대신에 돈을 벌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러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고 이러한 것들은 마켓의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취하겠다. 물질을 많이 내가 취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욕구를 네, 막해서 욕구로 볼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해관계, 내가 어떤 이해관계를 어, 이해관계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죠.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 잘 맞춰주고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또, 뭔가를 할때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행동력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다 마켓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한그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직업적으로 끌어낼 때, 진로로 끌어낼 때 어떤 부분에 더, 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마켓이 형은? 시공간의 어떤 개념, 공간 개념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공간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뭐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설계를 할때이 마켓이 없다면은 설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잡는 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재성, 마켓이 좀 발달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 설계도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시공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보고 그죠? 네, 공간 개념도 있지만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잘 보는 사람이 잘 그리죠 네, 잘 이렇게 섬세하게 잘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을 그릴 때도 섬세하게 잘 그대로 묘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그 능력은 또 미술 쪽에도 굉장히 능력을 보입니다. 미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마켓,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색채감각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색채감각도 뛰어나고, 어, 이런 그 트렌드나 이런 물질을 보는 그, 이렇게 섬세하게 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잘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뭔가 잘 보고 그것을 잘 옮기 거려서 옮기고 또 어디 공간 개념이 좋아서 그것을 또 묘사를 잘하고 이런 부분에 마켓이 참 필수적으로 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켓의 어떤 그 진로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뭐 계산을 잘하니까 돈의 계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어, 돈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돈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분야 어, 분야가 뭐 어디가 있죠? 예, 동계산을 잘할 수 있는, 뭐, 정권 시장이라든지,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어, 이런 쪽에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다. 마켓 유형은 이 시대에는, 예, 지금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켓에 대해서 참 예전에는 할 말이 많이 없었는데 뭐냐면 마켓에 한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들어와 있고 이 속에서 아주 다양한 마켓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돈, 돈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갈수록 다양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마켓의 특징을 한번더 정리해 본다면 아주 섬세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잘 행동을 하는 그런 소프트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마켓의 모습이고 마켓의 뭔가 세모를 취하려고 하는 공격성 또 그런 행위 그런 마음 이런 것도 마켓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는 현존하는 이런 모든 세상, 물질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예, 부피와 질량과 무게를 가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켓으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서 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예,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마켓 유형이다라고 1차적인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또이 편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더 다루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